<웃음> 좋아. 이제 드레챤. 손님오만빵하나또 있어요. 아, <웃음> 이거 <웃음> 아, 이것도 저거 똑같이 띠부시인가 들어 있는 거예요? 네. 어. 아들이 하도 먹고싶다그가가지고 정호야 주아야가 아빠가? 어, 대빠가아빠지아아빠아니 아빠가? 아빠. 아니 아빠가? 아빠가? 점에서 들렸거든. 근데 이게 딱 있는거야 음? 음. 아, 다응 망고맛 아 망고맛이야? 응 음. 어? 엄청 맛있다 잠깐만 이거 밑에 띠블띠블 깔려있거든 아래쪽에 있는 어떤 영롱한 카드가 또 나올지 아, 이부이네 간다! 네. 음. 응 음? 이거? 어, 냄새 엄청 좋다! 우와! 아빠도 한번 냄새 맡아볼게 음, 맛있겠다 내가 볼게 그 뭘로 만들어야지 아. 여기 뭐? 근육물 어, 맞아? 어, 근육물